짬뽕 국물보다 아주더 진합니다. 더 진. Is it doneness? Yes. I s h o l o n Ah. y h Okay. Fresh. y o have to cook them you have to put them in a 되게 싱싱해요. <놀람> 먹어요. 잡아서 먹어 근데 저기 배 타고 배가 잡은 거래요. 껍질 우리 주지. 껍데기 맛있어, 이거. 껍데기야 이거? 응. 이건 버리는데 아무도 없는 껍데기를 뭐해요? 응. 우린 먹는다니까 그거소에 그거 내가 맛있는 거 맛있게. Can I s t a inside? Yeah. Thank you. 이게 맛있는 거 이거 알이랑 oh. 진짜 맛있어. Can I take it? This you one? Can it. You can clean it out so y okay. o don't have all that yuck in there. 이거다 okay. 버렸네. 진작에 와서 달라그랬지 아 하나 남았을 때. <웃음> 다 끝났을 때달라 아 어, 그래요. 그럼 이거. 세브 그래. 아직도 살아 있어. 움직여. 오. 이 심장인가 봐. 이거 이거 맛있어것같이데 아니, 누가? y t h y o y o s a huge. <웃음>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 훨씬 더큰데이 얻은거 지금 한바퀴쯔 됐습니다 한바깥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저사람들은 여기 현지 미국인들은 살만 먹고 이걸 안 먹어요 그렇지 우와 개찌개 해도 되겠다 참, 오늘은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너무 싱싱하다 그쵸? 네. 떨어지지도 음, 않고 싱싱해서 되나? 당연하지 끓여 놓으면 기가 막히던데 이거는 그 저기 저 똥? 네똥 예, 똥이라 그러나? 음, <웃음> 똥집 내장 네 주머니 음. 우리 개 전문가님이 다잘 알아서 먹을 것만 싹싹 발려서 버릴 거 버리고 음. 먹을 거 챙기고 음. 이야 이 던지네스크랩 이 어때? 많은 거를 거잖아요. 받았어요 <웃음> 구수하요요개 네, 껍데기 속에 있는 내장들, 그러니까 내장 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밥 비벼 먹는 거예요. 저희 지금 버섯 답니다 버섯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쌀이 버섯이 많아요. 목이 버섯이죠 이거? 이건 목이 버섯 같은데. 무슨 버섯인가요? 뭘 알아했다죠? 네. 알아했다서 먹죠. 오. 색깔은 이쁜데, 네. 뭔지 모르니, 뭔지 모르니 다이슨도 못 주고, 나도 못 먹고 됐죠? 깨꼬리버섯입니다. 깨꼬리버섯. 버섯입니다. 깨꼬리 방금 딴 깨꼬리버섯. 저기 숲에서. 이거 해먹고 동영상 올리면은, 음, 저안 죽은 거예요.